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있는 설매제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번 사이트 리뷰하고 주변 풍경이 어떤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 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걸음은 기분 좋은 길 해가지고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데크로드가 굉장히 멀어요. 한 713m 하고 황토길이 307m 이렇게 총 1,020m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는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현재 이현 위치에서 요 요기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바로 뒤쪽으로 길이 나 있고요. 아 경치 끝내주죠. 거기다 오늘 날씨까지 좋습니다. 꼭 텐트 안에만 있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앉아서 경치 구경을 할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이렇게 데크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데크에 앉아서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치 보면서 이런 식으로 뭐 여, 여기서 공연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웃음> 앞에 데크 사이즈는 그래도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풍경은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은 아~~ 환상적이에요 저는 이따가 한바퀴 돌아봐야겠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캠핑장 중앙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표지판이 캠핑장 전망 전경도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실 게 여기서 우측으로 가 보면은 운동장이 크게 있습니다. 아이들 뛰어놀기에 딱 좋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카라반 3대가 있습니다 그럼 A사이트 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A사이트 전경입니다 A사이트는 제일 위쪽에 있고요 사이트 A, B, C 중에 제일 꼭대기 쪽에 있고요 여기가 A1번 사이트고요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그 표지판에서 나와있었는데 이곳의 데크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터널형 텐트는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A6번 그리고 여기가 A5번 그리고 A5번 맞은편에 단독으로 A1번. A1번은 정경이 없습니다. A5번에서 텐트를 치면은 정경이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A1번은 선택하지 마세요. 그다음이 A4번. 그다음에 A3번, A2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앞에 정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A 사이트거든요 이 밑에 A 사이트가 보이는 전경 이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내려보면 위쪽에 A9번 A8번 A7번 이렇게 세개 사이트도 있고요 어, 이 사이트도 괜찮은데 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앞에 주차할 공간은 없습니다 데크 사이즈는 위에 있던 데크랑 사이즈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 A10번부터 A14번까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이 A13번 데크 위고요. 아 여기도 경치 좋습니다. 그리고 A18번, A18번 사이트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차가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A19번 데크가 있고요. A19번도 주차 바로 가능하고요. A19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A17번, 16번, 15번 데크가 있고요 이세개 데크 다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 경치는 뭐 A사이트 중에 경치가 여기가 제일 좋네요 A15, 16, 17, 19번 그리고 요 밑에 옆에 A18번이 또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A18번 옆에 차못 세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A 사이트 모두 소개했고 이제 B 사이트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데크 사이즈가 작은 데크는 3.6 곱하기 3m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데크가 큰 거는 3.6 곱하기 5 m 짜리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B 사이트 바로 뒤쪽으로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 건물은 좀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고 남자화장실부터 들어가면은 자병기 3 개, 소병기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부 아저씨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청소도 안돼 있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다음 그 옆에 개수대, 개수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음, 뭐,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좀 더럽습니다. 시설도 낡았고 지금 샤워장은 개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하고요 제가 그냥 건물 밖에서 봤을 때는 샤워실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예약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B사이트 지역으로 왔습니다 B1번부터 가볼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B1번 데크고요 아, B1번 데크 경치 좋네요 빗사이트 전반적으로 다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빗사이트는 여기 제가 서 있는 데부터 B1번 그 밑에 B2번, B3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주차도 가능하고 경치도 좋고 사이트 선택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B8번 데크.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이 B8번 데크고요 B8번 데크부터는 앞에 어 데크가 또 있어 가지고 경관이 좀 경관을 좀 막고 있어요 B8번은 이렇고 B9번하고 옆에 B10번 사이트나 바로 뒤에 여자장실이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앞에 사이트가 경관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B11번 사이트입니다. B11번 사이트는 데크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 데크 사이즈가 다른 캠핑장 가면 그냥 보통인데 여기 오니까 되게 커보여요. 음, 경치도 되게 좋고요. B11번도 강추입니다 경치로. 차는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B12번. B12번 사이트도 데크 데크 너무 큽니다. 아 B12번 사이트는 데크 옆에 이쪽에 주차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B15번 사이트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곳이 B13번 사이트 B13번하고 B 옆에 B12번은 작은 데크입니다 물론 주차 옆에 가능하고요 그 밑으로 B16번 사이트가 있고요 그 옆에 B1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B15번, B16번, B17번이 경치가 제일 좋고 그리고 데크 사이즈도 무난합니다 주차도 가능하고 B15번부터 16번 예약하실 때 여기부터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B 사이트 끝이고요 다음은 C사이트 이 앞에 보이는 게 C1번 그리고 옆에가 C2번 어 C사이트는 경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이 C3번 옆에가 C4번 C4번 사이트 올라가서 앞에 경치를 보여 드릴게요 C1번부터 C4번까지는 앞에서 보는 경치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C5번, C6번이 있습니다 C 사이트 중에 제일 꼭대기 있고요 C5번하고 C6번이 이곳이 C5번 데크입니다 1 5번 데크에서 전경을 입구쪽으로 바라보면 전시사이트 전체가 다 보이고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전경을 잡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C6번 데크. C6번 데크도 아, 정경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또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나무로 봐서는 데크나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밑에 있는 게 C7번, 그 옆에가 C8번. 제가 텐트 쳐는 데가 C8번, 그 옆에가 C9번, 그 옆에가 C10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C사이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데크 사이즈가 다 큽니다. C사이트 같은 경우는. C사이트는 경치 모두 괜찮고,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단 하나. 저기, 이 앞에, 이게 마지막에 C11번 자리거든요. C11번 데크인데, C11번 데크는, 아, 요거는 좀 피하세요. 뭐,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데크 사이즈도 크고, 다 괜찮은데, 경치가 없습니다. 이쪽 바로 앞엔 도로고요 올라오는 도로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C사이트, 다른 사이트 전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다 훌륭합니다. 이제 이 캠핑장에 총평 아닌 총평, 몇 시간, 도착한 지몇 시간 안 됐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치를 보시러 오신다, 그러면 강추입니다. 경치 하나 끝내줍니다.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날씨만 좋으면은 아까 처음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데크 위에서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샤워실, 화장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잘돼 있어도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뭐 음, 깨끗이 해도 깨끗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 이게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거 치고는 가격이 셉니다 제가 지금 평일에 왔는데도 캠핑장 가격이 3만원이었나? 3만, 3만 원이었나? 그 정도 됐고 거기다가 전기세 6천원을 따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3만6천원 보통 그냥 일반 캠핑장 싼데 한 4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도치의 총평 아닌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